어릴 적부터 구두 디자이너가 꿈민 고등학생 타카오 이런 타카오는 비만 오면 자신의 아지트인 어느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공원 정자에 어느 여자가 먼저 와서 비를 즐기고 있었네요 그런데 서로 어딘가 낯익은 두 사람. 대머고노 이토 누구 거 이때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뜨네요.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을 좋아하는 타카오. 그런데 이번 장마철에는 일전에 본 여자도 자신의 아지트를 찾고 있네요. 너무. 학교회사는 먹을? 아. 자, 서로서로 이깁니다.これから学校?その日が 어느덧 서로 가까워진 두 사람 이런 타카오는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을 정도로 그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그녀는 타카오에 대한 마음이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웃음> 그녀는 왜 비만 오면 회사를 결근까지 하면서 공원으로 향하는 걸까요? <웃음> 최근에 큰 상처를 받은 그녀도 비만 오면 자신도 모르게 공원으로 이끌려가고 <웃음> <웃음> <웃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いたしましてあの俺ちょうど靴を一足 <웃음> <女性の靴です。 웃음> 구두모델을 해주면서 서서히 타카오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된 그녀 그런데 장마가 끝나자혼자공원에 나와서 타카오를기다리는 그녀. 오 晴れの日のここは知らない場所みたい. 夏休みにはほとんど毎日バイトを入れた道具にも革にも金はかかる. あの人に会いたいと思うけれどあの人がたくさん歩きたくなるような靴を作ろうと。 그녀가 그토록 기다린 타카오와의 재회를 학교 복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 학교를 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지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모코. 모 유키노 선생 관계 자신이 교사라는 단서를 얹지시 던졌지만 전혀 눈치를 못 챘던 타카오였습니다. 마이오슈, 교과서는 못해. 센시가 기도해도 되지 않을고 생각해도 되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 두 사람은 어느새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마가 ]今が 있지せかもしれない俺雪乃さんが好きなんだ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た 장마 기간 동안 함께한 타카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타카오를 밀어낸 유키노.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